그동안 잘 지냈나요 좋아 기다렸어요. 꼭다음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도 슬퍼 보여. 무슨 일 있었나 봐요. 조조해 숨이 막혀. 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할순 없겠죠 안 되겠죠 꿈은 여기까지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꽃잎이 기미 그렇죠. 나는 알고 있어 어떤 말을 하려. 그 모든 비난은 이길 순 없겠죠? 안 되겠죠? 괜찮아, 울지 말아요.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. 대답해봐요.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. 틀의 말 따윈 믿지 마요 꿈은 오늘까지죠 운명에 우릴 맡겨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따